안녕하세요. 베리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암다육농원 천냥 이천냥 묵은두기 아이들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로라 와 불타는 것 같은 오로라 아 이쁘다 오로라 오천원 공작환 와 신기하게 생겼다 처음 봤네 공작환 2만원 공작환 2만원 와 신기하게 생겼다 연봉 2천원 피멍이 들었어요 피멍이 들었는 연봉 2천원 아까 천원하고는 차이가 있죠 얘들은 빨간 포트 피몽이 들은 연봉 어, 진짜 이쁘다 이뻐요 천원 안사 2천원짜리 사요 너무 이뻐요 올려심 천원하고는 비교가 되죠 올려심 오 신기하다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 이천원년 브라질리언 텐덴스 텐덴스 아, 아, 동글동글 예쁘다 저들 집에는 햇빛을 덜 받아서 예리 예리한데 굉장히 커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리예리예리하답 예리해요. 예리한포예리다가예리해봐예요 아, 너무 예뻐요예리스희예리와요예리요예리 작은 예리해요. 예리희예 러블리로즈 러블리로즈 쌍두 삼천원 러블리로즈 쌍두 삼천원 티피 티피 티피 티피 2,000원입니다. 티피 예쁘죠? 연두연두 하면서 손톱 끝이 빨간 티피 저희들 집에도 티피 TP 있답니다. TP. 흑괴리 목대가 있네. 흑괴리 흑괴리 2,000원이랍니다. 흑괴리 바비올라 파비올라 파비올라 3,000원 파비올라 입장이 독특하죠? 통실이 하면서도 입장이 조금은 독특한 파비올라 메비나 메비나 다글다글 아주 예쁘게 잘 자라요 메비나 맵비나맵비나 2,000원이면 너무 가격이 착해요 아, 너무 싸다 솜털 보세요 솜털 신기하죠 솜털 시크릿 2,000원 빨갛게 물드는 리틀잼 빨갛게 물드는 리틀잼 음, 리틀잼 2,000원이랍니다 이쁘죠? 가격이 너무 착하다 가격 너무 싸요 지금 루비탄트 루비턴트 2,000원 루비턴트 조금만 크면 2만원씩 12,000원씩 가요 그런데 요거는 2,000원 사다가 두포트 합식해서 키우면 너무 좋아요 나나 후쿠미 나나 후쿠미 음. 나나 후코미 나나 후코미 예쁩니다 블루엘프 블루엘프 이루 있잖아 베드베리 금사화 예쁜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금사화 섬털이 어쩌나 이렇게 예쁜 섬털이 봉실 봉실 금사화 캐시미어래요 캐시미어 흑법사학원 또 다르네. 열심이요2 0원 빵빠레 빰빠빰 빰빠빰 빰빠빰 빰빠빰 2천원이랍니다야 멋져요 값이 너무 착해 크리스마스 마리드금 2,000원 마리드금 2,000원 라일라 보라보라한 라일라 오, 목대도 제법 생겼네. 라일락, 2,000원. 보라색을 좋아하는 마음들은 정말 라일락을 좋아하죠. 라일락, 2,000원. 홍백설. 은백설. 엑셀. 누다 5,000원 5,000원 주니까 누다 너무 멋지다 아, 많이 묵었어요 목대봐 야 목대 어, 아, 누다 5,000원만 주면 누다가 멋지다 가스 타틈 쳐라 가스타툼쳐라 가스타툼쳐라 5,000원입니다. 가스타툼쳐라 음, 바위솔들이 많이 있죠 바위솔을 좋아하시는 사들은 정말 또 바위솔을 좋아하죠 오 얘도 바위솔이네 꼼바위솔 주얼리 거미줄바위솔 와 신기하게 벌어지네 거미줄바위솔이 신기하게 벌어지네 신기하다. 아, 바위설 바이솔 철하구나. 바위설이 철하라서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아, 신기하다. 블랙탑, 오베사, 이거는 꽃 같다, 그죠? 옆에 자구가 자글자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꽃이 달렸는 거, 꽃이 피는 것 같다. 가깔 이쁘죠? 프리티 꽃대가 형성된 부용 4,000원 꽃대 한번 보세요 아, 꽃대가 이렇게 튼실해 그러니까 4,000원 아몬 브레이크. 풀이 아주 예쁘게 생겼네. 캄캄 춤을 추는 풀이리다 풀이를 닮았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사랑합니다.